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고! 어, 오늘 이제 만석이네 가는 거야? 오케이. 와서 이베리코 돼지에 딱 한잔하면 되는 거지. 갑시다. 나좀 아, 이상하게 안 나와? 건달처럼 나와. 야쿠처럼 나와? 저번에 저희 갔었는데, 저희가 근데 되게 맛있긴 하더라고. 뭔가 삼겹살류 고기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저기는 고기가 좀 틀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냥 아저씨들 퇴근한 다음에 그냥 한잔 걸치기 때문에 좀 좋은 그런 식당인 것 같아. 어, 오늘 그럼 뭐 먹어야 되나? 어, 이베리코 한 모듬. 이베리코 맞아. 이베리코 한 모듬이 되게 괜찮았었어. 저기 제일 맛있어. 음. 근데 여기는 <웃음> 이베리코 딱 먹은 다음에, 그냥 껍데기 먹어야 돼 껍데기가, 그 진, 거 껍데기가 거 진짜, 아니기 껍데기. 껍데기에 그때 딱소주 하나 딱먹어는거 이거를... 껍데기 먹으러 온다, 껍데기에 소주를 잊지 못했어 응. 껍데기는 사실, 사실 껍데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데는 이제 그냥 막좀 딱딱한 느낌 많이 응. 들어. 여기 싹 구우면은 진짜 완전. 인절미보 완전 말하네. 갓 찢은 인절미 같은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이 되게 크더라고. 오케이 음. 이게 버섯 아니에요? 네, 버섯이요 이초벌에서 이제 나오거네 이베리코, 그러니까 이베리코 정확한 그 의미가 이제 스페인에서 돼지 품종을 이베리코 돼지라고 합니다 어, 맞습니다, 이베리코 돼지가 어, 돼지들도 이제 그 여러 품종이 있어요 네 손님들 아시는 요크셔, 버크셔드로이세 음. 종이 가장 대표적인 종이고 요 이베리코라는 종은 스페인 하몽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스페인 하몽 들어봤어요. 예, 그요 돼지 다리를 이용해서 하몽을 만들어요. 아 스페인에서 키우는 가장 큰 이유가 요 돼지 다리로 하몽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육을 해요. 그래서 요 돼지를 키운 다음에 다리를 가져가서 이제 어, 하몽을 만들고 나머지 부위는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해요. 돼지 중에는 가장 좋은 것만 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유저, 어, 가장 좋은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